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어떤 코드의 정의부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요, 윈도우에서는 컨트롤, 맥에서는 커맨드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하시면 그 코드를 정의하는 코드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는 고 밑에 있는 백의 단축키를 기억해 두시면 편하게 이전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겠죠. 또,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뭐냐 하면, peak라는 겁니다. peak는 옆보단 뜻이에요. pick definition을 하면 저 코드의 정의부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코드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까지도 할수 있습니다